안녕하세요. 사바 TV 브로드캐스터 시간입니다. 오늘 사바 브로드캐스터 파티인데 세븐 시간은 말이죠. 독일의, 음, 앙귤 아메리켈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님의 사바 오바마 스토리 방송을 하겠습니다. 앙귤 라메리켈 프라임 미니스터님의 음, 사바 오바마 오늘 제목은 말이죠. 어, Beautiful, clean, be, or. 긴수면 살기가 다앙겔라 메르켈 청년님의, 사과 어거마스톨러지 사주와 말이죠. 그리고 잉글리시 성명학을 간략하게 해석을 하자면, 음, 또, b e a u t i 긴수면에서 깨어나다가 그래서 한눈로 높이 날아가던 해석을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스탈레테션 본인의 집에 말이죠. 창노 틈에 여왕걸한 마리가 말이죠. 지난 가을에 집을 짓고서 긴수면을 집에 습니다 2018년 9월에 이용했어요. 그요한보는 말이죠. 어, 자신의 집을 처음에는 한천마리 한 하나 정도 였습니다 집을 칭칭이 집을 짓고서 말이죠. 그 집을 짓는 시간만도 3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됐습니다. 그렇게 집을 짓고서 말이죠. 그 집을 짓는 형태는 말이죠. 마치 양기의 기운으로 요한보 어, 집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이 지나가고 말이죠. 이제 5월이 되어서, 양모는 자신이 칭칭이 알을 나면서 쌓았던그 양기의 집안에서 말이죠. 깨어나서, 프린스비와 그리고 프린세스피와 함께 양기의 벌집에서, 어, 스루를 하고서, 모두 나와서, 하늘 높이 날아갔습니다. 그 왕자님 거라고 말이죠. 공주님 벌들이 많은데 피어티프 킹비 아름다운 양벌님이 먼저 수류를 파가지고 이렇게 날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 프린세스 비 공주님 벌 음, 두 마리가 구멍, 그 수류를 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음, 프린스피 한 마리가, 어, 또 수류를 파고 나와서 한 마리 날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마리가 날아갔죠. 네 마리가 양기에, 그 벌집에서 나와서 한 마리 높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음, 프린스피 한 마리가 말이죠. 늦잠을 자고서 말이죠. 이제, 나오는 중입니다. 약간 초봄에 이제 수리만 파졌더라고요 그걸 다파 나오는 중입니다. 밑장을 좀 잤어요, 작업이 나와서 이제, 그리아 이제, 이제, 형제들하고, 명물, 곁으로 이제, 형님들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섯 마리의 레알패밀리비 가족들이 나죠알패밀리 다시 가을이 바꿔지면 양기의 집 옆에 화나의 양기의 집을 또 지울 겁니다 지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 옆에 또 지울 겁니다 또 지어서 어 이제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 촬영을 했어제 편집을 해서 유튜브의 피티 프로 킴피에 항을또계지요 네. 이렇게 유튜브 게재했던그 퓨티풀 퀸 B의 사진의 아름다운 소녀 와인 말이죠. 스탈라이드션 본인의 딸입니다. 딸, 아, 도돌 딸입니다. 딸의 퓨티풀 퀸 B 동영상을 제가 재편집해서 다시 게재할계획에 있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들을 오랜만에 뵈야 되어서 정말 감사드 고맙습니다. 오늘 말이죠, 어, 독일의 앙겔라메이켈라임스타 네. 사과 오버마스터러지 방송을 하기 전에 말이죠. 미리 사과 오버마스터러지전성수를 오버, 오버 네, 이렇게 왔어요. 전성수를 거의 마친 무렵에 하늘에 저삼광에비치고 있는 말이죠. 잠시 청둔과 뷰라거던가 시원한 생각입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제가 어, 산 밑에 심어놓은 상추 보수 아우 화가 말이죠 근데 제법 제, 잘 자랑했습니다. 잘자라겠습니다잘 자랑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어, 제가, 바로 독일의 오늘, 어, 앙겔라 메르켈 총리님의 사바 오버마스터리지 장성수를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에 앙겔라 메르켈 프라임 맨니스티와는 1954년 7월 17일에 탄생했습니다 설명을 잠시 드리자면 되죠. 음, 독일의 앙귤라 메르켈 청렴님 독일의 장치가이시고 독일의 청렴님이십니다 독일의 최초의 여성 청리이자 어, 최초의 동독 출신의 음, 청렴이가 되신 인물입니다 물리학 박사이신 앙귤라 메르켈 청렴이 어, 헬멧트 콜 어, 청렴님에게 발탁되어서 신인 정치인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어, 프이미니스터 아래에서 여러 번 장관직을 지내셨습니다. 2000년 어, 기독교 민주연합당의 당수로 선출된 뒤에 2005년도에 선거에서 승리해서 독일 청류의 취임한 이래 신중한 판단과 토탈한 행보 엄마 리더십을 대중적인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9월 청소에도앙귤라 메르켈 청년님이 속한 기독교 민주연합당이 승리한면서 4번, 4번이죠. 4번 연속 청년들역임역령하게 되었고, 2018년 3월 14일부터 4번째 임기가 시작됐어요. 앙귤라 메르켈 독일 청무님은 아주 세계적인, 역사적인 위대한 음모를 계속 보니죠 이이 음, 드셨습니다. 음, 음, 그런 말이죠. 어, 어, 안아메리카의청년기의말이에 사바하 오바마스 내지, 영문 생명을, 정상수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음, 간단한 좌선과 어, 초신령술의 기법으로 말이죠. 음, 이렇게 청량님의 어, 청생술과 어, 초신령술의 기운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안젤라 이렇게 청는님에 파이 넘스터에 정성술 사바 오거마스터님 정성 영문성명학 정성술과 사주성명학 정성술 보겠습니다. 이제 안젤라 이렇게 청는님의앙젤라는 말이죠 천사를 의미하는 영문성명학 청산사 이런 이데요 바로 의사를 의미하는 윤장입니다. 음, 의사와 여성 천사의 여성 청산 그래서 음, 의, 의학박사의 성명학을 영국에서 작명하신 역시 피있는 고급스러운 감안은 생명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 인터넷을 찾기 전에 미리 말이죠. 영문 생명학을 사주하고는 지금 미리 본 것입니다. 그럼 원래, 원래 말이죠. 점성술을 먼저 거의, 사주 성명학, 사주학과 연구 성명학을 먼저 보고, 쳤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간략하게, 음, 전, 음, 음, 설계를 마지막에, 이렇게, 정확하게, 챕니다. 그래서 말이죠, 음, 메리켈, 메리켈. 음, 안글라 메르켈 청리인의 메르켈의 이름에서도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스타네인가? 포스타네인가? 잘 나타나는데. 어, 메르켈은, 어, 그, 앵글리시 단어은 말이죠. 촉각세포입니다. 촉각세포죠. 피부와 입의 점막 아래에 있는 지각, 신경 말단의 감각기. 구강세포 중에서 말이죠. 가장 중요한, 아스를 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앙겔라 밀켈 프라이니스타라님의 장명은, 음, 현장명을앙라 음, 밀켈 프이니스타라는 부친께서, 신께서장명하셨습니다 만겨라 베르키 프라엔미니스턴님의 부친께서는 음 굉장히 저명한 의학박사 또는 물리학박사 이셨던 부친 정상의 해석을 나타냈 그리고 말이죠. 만겨라 베르키 프라엔미니스턴님의 부친께서 의학박사 물리학박사가 되기를 공하신 소망을 선명하게 담아 놓겠습니다. 이것은 티풀 퀸피 가긴 수면에서 깨어나듯이 오랜 시간에 학문을 연구해서 문 이렇게 박사가 되었이 이렇게 먼저 제가 이렇게 정성한 해석을 이렇게 해석해 놓았죠. 그리고 어, 인무넷 인턴 검사만 아무틀내검사을 해서 보니을음치했어요 한겨울에 이렇게 창문이 물리학 박사님이시다. 박사님 이셨해요 영문 성명학에서는 말이죠. 음, 또 독일만이. 독일인임을 나타내는 문장도유려했되어 있습니다. 독일인의 자성심을 하는문장도유려했습니다 게르만으로 보면 성명학에서는 좋은 해에 거대한 대권을 잡는다. 이렇나타납 최고의 자리에 섭니다. 라고 해 독일을 넘어서 세계 속에서도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시는 이겐과, 아시겠죠? 앙겔라, 이게다 세계적인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로 수상의 운과 재물은 새로운 까지 함께 얻겠습니다. 그리고 앙겔라 메르켈 총리님의 네, 네, 생명학은 영 우리 성형으로 닥쳐 고급스러운 가문의외얼 패밀리의 전통적인에게명합니다 백발의 백인의 아버지께서 아기가 매력청 처음에 부이게 해서 이 모습이 그그 백발의 백인의 아버지께서 모심을 쳐서 관계를 이렇게 청년 님의 학문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항상 지켜보고 습니다 마치 말이죠. 미국의 최저어컷 푸쉬 USA 프레젠트에 있는 많이 궁금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문에서의 액시안캄브리안의매우 좋은 항해를 하고 아주 좋은 해에 세계 속에서 가장 위대한 국물들의방송이죠 대단히 좋은 내용이면 상승되었습니다. 나상. 굉장저 양지의 기운이 유지되어서, 음, 고대한 폐 상승에서 상생해서는... 나오죠. 지금 방해를 하고, 그리고 주변에 이 시계에서 가장 유리한 유대한 유리한 유리한 유리한 유리한 유리한 유리한 유리한 유리한 유리한 로리한 유리한 유리한 유리한 유리한 유리한 유리한 유리한 유리한 유리한 유리 하나님이 내에 화합과 모임, 힘의 상식이 넘칩니다. 바다의 유정으로 내리었으면 도리 세상이 50명, 돈1 0분명의 딸이 다 바다의 유정들이 인기 뛰어났으면 미래를 연할 수 있는 부분이니다 바다의 신포스이돈과은트리트 바다를 항해하는 상황이 되 네. 특히 해와 관련이 요 바다의 큰것스에돈 구역은 는 바다를 이 되죠. 특히 예계해와 관련이 되고 바다의 포스이돈 구역은 트리트입니 인간의 페리우스를로용하는 전쟁 영어 아킬레우스를 영스키 클로스 클리펜스로 사용는시칠레의칼라테이들을제한하는 엘레이드들, 이여의청년업패들 자신과 이대의특징들 유무, 관여, 예언력 등의 창가의 고향이 지어진 것입니다. 안길라메이키어플라이베는스탄입다 사랑과 애정의 보여주신 사랑은 당연이중다한무한 가정에서 지노물이 들어니다 사랑스러운 아이가 탄생하면그아이는위대한재산이 있는 이것을 가지고 탄생해주셨니다 여신 에크베트, 지팡이, 색, 인지, 이집트 신화에서 만든 카드. 강 카드 점상수로 나온 장금 인상수를 읽어드린요 네크베트는 1 9 1시년 초기 의 지역을 보시면 도시 네키베로 소식이 고네키베트 이집트 터미 I 이 o u l d have told y o 트 I could have told you, I c 이 u l d h a v 만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o 색이집트 a v e told you, I could h 이 v 요이 o l d 로 o u I c o u l 실 세리게트, 고대 이집트 신학과는 치료의 의심. 전가를신격하 존재, 고대 이집트인 전가를 치르고 있는 다과 치료의 의 카드 정상기라고 말이죠. 음, 좋은 데나도던 음, 음 영명의상학 그리고 사주 정상기라고 일치합니다. 안겔라메르키 프라이밀스토널은 고위 재산적인 능력이나 남성이 있안니다라메르키프라이밀스토니은 재산적인 능력이 없으나 심지한 남성이 있습니다. 안길라메르키프라이밀스토니은 어느 순간그이라면피 사랑에게서 운명적인 성포리아를 배울 수 있습니다. 택을 잘하신다면, 공개의 신이 지켜보아, 사람과 사업과 재물,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앙겔라메르키오 라이 멤스터는 아니수사상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앙겔라메르키오 라이 멤스터는 새로운 해의 재물과 수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장 명예로운 상의 좋은 수상의 대원이 있습니다. 새로운 해의 만두 가지의 두 종류의 상을 수상한 다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도 굉장한 상을 수상하신 것입 푸트 천공의 신, 여왕의 신, 공개의 신 그런데 이집트 어머니의 신 모두 이집트 어머니에서 화생된 여신의 이름을 통해 볼수 있듯이 푸트는 신들의 왕입니다. 하신들의여구영역라인을 어, 스스로 캐어맞습 신한복 시대의 태베에서 주신 암몬의 아내가 그를 혼수와 함께 삼신 일제적으로 태베의 분야, 있는 신전의, 태베 다이어금 분압한 크로나쿠에는 암흥의 신전과나수 신전이 각각의 루트 신전을 택아멘흥택스 사는제의 축제다 아무튼 우리 은 어머니 같을듯하고 탕량 문자로는 동원문의 영화를 그려 보석을 피우는하늘에 아, 주신이란들이 태양의 여신한계여신이 때문에 동원세계여신가스트 하계와 재생의 여신, 세크메트와 혼동되고 는사자의머리 고향이고 수들나타내는 때문이다. 보통 독수리 형태로한 모자를 보리게기 쌍관으로 가발을 쓴것같습니 신의 어머니 하늘이 안되 역사적인 의미할 기습니다 이집트의 음, 카드에서 고 말이죠. 음, 이스에서고이렇게 네. 천산수로 나타나는 것은 완전히 209일 정도입 어디 이집트 신대 등장하는 하늘의 시대. 그러면서 말이죠. 이 사바 오버 마스로를전장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죠. 어... 초신년술의 기법이다. 가장 어려운 초신년술의 기법이다. 사통이요.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이트0 0 3빌0 0 3,000, 3,000, 3,000, 3 0의0트0 0 0 3,000, 3,000, 3,000, 3,000, 3,000, 3 0 0에 3,000, 3,000, 3,000, 3 0 0 존 밀턴의 서사시 슈 라곤에서 하늘이 무사해버립니다. 그녀의 이름은 베를린, 비엔나, 취리히 안트베르캠에 있는 천문대의 이름을 탈승하는 티코 프라이버스와 오라니 월크, 그리고 그녀의 이름에서 왔다는 것이다. 뉴리안스에서 휠리미아와 펠리시티 스트리트 사이에서 오라니아 스트리트가 왔다. 우라니아 천문의무사아크스스 신앙의 동생은 천문이라고 여신이다. 우라니아라는 이름을 대하 하늘이다. 동생은 지구의 옷을 입고 발밑에는 침묵의 상징이 거의 위로되고 있습니다. 별로 신각하줌 외툴이 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니다그 위치를 통해 이럴 얘기만 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과 신성한 영혼에 물려하라고 정문이 고있습니다 슬랍과 체면을 가진 는 근거의 체면을 가진 것과 같은 것과 같은 것과 같은 것과 같은 것과 이은 것과 같은 것과 같은 것과 같은 것과 같은 것과 같은 것과 같은 것과 같은 것과 안겔라마 케오플라이 인스턴트입니다. 새로운 사랑의 세정입니다. 사실 직장 동료와 언가 경로차가 이루어져 사랑는 동료가 있습니다 안겔라마 케오플라이인스턴트는 직장 동료였어상에서 깊은 생각을 빠질 수 있는 인스턴트입니다. 어이라는 뭐라 해야 는 지금 일반적으로 읽는 문장을 읽어드리고 싶을 텐데 양죠명 네, 드리겠습니다. 클리오 역사의 상그안을시면은 무슨 님역고는우수 클리오라는 우수님들 영성 혹은 서술자의 우무님마찬지로 제우스와 흐시네가마케미어 치열스사랑에서도의 사랑을 미소니다 결혼하신 피비는 역시 두이한 곱한 나빠리다는생각니 찬양하는 자로도 아니죠. 명판으로 상징되는 칼리오페인, 손에 든 명판이 무언가를 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날에는 금거을 쓰고, 오늘날에는 책을 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안겔라 메리케어프레이멜스타님은 원래부터 말이죠, 탄생부터 여왕이 될 운명입니다. 여왕님이 될 운명이십니다. 안겔라 메리케어프레이멜스타님은 애정으로 하시는 거죠. 함께하는 사랑과 운동으로 좋은 수상을 할수 있습니다. 안결라 메리켈 청년님의 파이오이듬은 어... 가장 좋은 파이오이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좋은 파이오이듬과 같이 상생하는 a n 중 e l 게 c a 라 r i m 프 m i n i s 는 e r Taranga, Taranga, t a 인 a n g 는 건강을 매우 건강한 a 네. 을을 유지하고 있 i 니 굉장히 n i s 하신다장히히강하하신 거죠. a k u 시 g a and 산소 운동. 다음 주에 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유산소 운을 하지 않으셔도 굉장히 심폐기미도 말이죠.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안개나메리키 프라임메스터님의 계제로는 봄과 여름이 가장 좋요 가장 잘 맞는 계제로입니다. 안개나메리키 프라임메스터님의 미래 예언은 바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실 것으로 나타납니다. 게르만이 뛰어넘어서 세계수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결라면 이렇게 프라이머스턴의 사바 오바마스토리의 정리성격입니다. <놀람> 잠시 사과 방송 마치기 전에 말이죠. 제가 지구상, 지구 인류 역사상의 최초의 영장류두 종류의 영장류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영장류는 지구상의 두 종류의 영장류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첫 번째 한 종류의 영장류는 말이죠. 야생동물과 맞서 싸우고 말이죠. 거대한 공룡들과 맞서 싸워서 이겨나가는 방법을 허득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싸워서 잡은 야생동물을 주식으로 살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다른 종류의 영장류는 야생동물들의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말이죠. 바로 나무위에서 나무위에서 집을 짓고 음, 열대과일로 말이죠. 열대과일로 주식으로 살면서 살아가 았습니다 바로 첫번째 영장류는 말이죠. 야생 동물들을 잡고서 거대한 악몽을 잡기 위해서 음, 두뇌를 사용해서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 토끼를 만들고 말이죠. 활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뭐, 칼을 만들죠. 칼을 만들죠. 칼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영정류는 음, 무슨 말이죠? 음, 무슨 말이첫 번째 영정류는 영생동물들 잡고 서활 이러한 육식을 주로 사여해서 무리를 지어서 생활했고 자연스럽게 지 음, 집단, 집단 머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집단 생활을 했죠. 그래서 머리를 쓰고 지능이 높아졌습니다. 공기를 만들기만남는 사람이죠. 지능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음, 집단 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음, 어느 곳에서 집단 생활을 해야만이 음, 쉽게 먹이를 잡고 주식을 잡고 고기를 잡고 할수 있는 벽이되죠 그래서 바닷가와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지어서 집단생활을 습니어요 그렇게 바닷가와 가까이에서 생활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건 뭐죠? 고기를 잡는 방법을로 들리겠습니다. 창과 음, 흙 같은 거에 서 어, 거대한 고래를 잡고, 어, 있는데, 지중이 되겠죠. 음, 풍부한 주식으로, 아주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음, 무슨, 어, 이런, 음, 야생동물을 잡고, 물고기 잡고, 가면, 음, 주식도, 음, 사과, 아마, 그는 생각이, 음, 몸집은 굉장히 커졌죠 음증을 고대해 주고, 자격을 품지 못하고, 두뇌는 향했습니다. 지문지수를 육박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집단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 모든 것에 도전을 해서 챌린지, 도전을 해서 싸워나가서, 하나씩 하나씩 과학적인 방법을 터득하고, 진화해 나갔어요 두뇌는 점차, 진화해서 말이죠. 진입이 높졌습니다 굴을 만들었습니다. 굴을 만들어서, 어, 고기를 구워 먹을 수있었죠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으면서 말이죠. 감염균에도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빈곤균에 쉽게 감염되지 않는 방법도 되게 되었습니다. 또, 겨울이 와도 말이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하겠단 것이죠. 불을 만들고, 집을 짓고, 무기가 연장을 제작해서, 음, 집을 짓고, 조금 더 쉽게 야생동물 잡고, 배를 만들고, 농사를 지을 수있었어다 야채 농사를 지으면서 이죠 고기와 야채를 소화가 잘 되게 비율을 섞어서 식사를 하는 사람이죠 어, 아주, 음. 소화기능도 음, 좋아졌습니다. 체격이 굉장히 졌렸습니다 건강하게 뿌렸습니다. 우리 문자를 만들어서 말이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자하죠 알파벳의 문자. 아, 시작된 문자를 시작하는데요. 오늘 처음에 문자는 한국의 복화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알파벳의 문자는 말이죠. 한국의 복화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점차 자신들의 생활상을 기록해 남겨서 후세에 후들수 있게 할수 있었어요. 현재 우리 인류가 될수 있었던 것이 지능은 높아지고 체격, 몸, 몸시을 조식으로 에서계단히 됐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류 중에 요이죠 이탈아에서 살아남은 인류가 있는 대목이죠. 그 인류가 말이죠. 어, 나무위에서 서식하여 서열대 과일만을 고집한 인류 없는 음, 도전정신이 사라졌으나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야생동물과 싸우지않고서도 말이죠. 거대한 동룡들과 음, 생명을 걸고서 말이죠. 싸우지 않고서도 음, 나무위에서 열대 과일만으로 식사를 해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음,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도전하지 않았던 이유로 말입니다. 진화의 속도는 늦어졌습니다. 진화의 속도는 뭉쳤던 것이죠. 나무 위에서 양손과 양발, 양발을 마치 같은 손을 매개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꼬리를 이용해서 나무 위에서는 떨어지지 않고, 을떻게 생각하죠? 나무 위에서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무 위에서 살아가면서 꼬리를 이용하게 된다은 꼬리는 저는 그게 더욱 강하게 되었던 것이죠. 열대과일만을 사취하고 나무 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타득하며 살아남았다는 인류의 체임은 작아지고 지능 지수이 정체되었습니다.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 인류에서 이탈한 원숭이 챌린지 인류의 탐험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사바티비 걸어드겠습니다. 같은 뉴욕 세븐뉴욕 바른미래당 선학교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내정자 지지문 바른미래당. 배전시회 개정학식소가 국회의원 내정자 전승방학.